저는 혼혈입니다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야 우리 반에 멕시코인 전화가 왔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네 슬레이트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영둥이님 혹시 혼혈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가도 어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동아리? 뭐 새로운 모임에 가게 돼도 진짜 꼭한 분씩 물어봐요 어그혹저 혹시 죄송한데 이미 이 말하면 예상이 가요 질문이 혹시 혼혈이세요? 이 말을 진짜 꼭 들어요 지금 그나마 좀덜 듣지 초등학교 땐 별명이 필리핀이랑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도 외노자, 외노자로 외노자 불렸죠 네 외노자라고 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 물론 막 진짜 괴롭히면서 놀린 그런 건 아니고 장난으로 말한 거여서 저도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지금 제가 봐도 혼혈도 아니야 그냥 외국인이더라고요 네 거의 그냥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혼혈입니다 한국과 천국 사이에서 태어난 <웃음>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예상과 다르게 토종 한국인이고요 엄마 아빠 둘다 한국인이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있어 그럼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서도 뭐 외국인분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은 제 가까운 쪽에선 없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외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랑 닮았지만 제가 외국인처럼 생긴거지 엄마 아빠가 외국인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렇게 혼혈 소리 들으면서 21년 동안 살아온 결과 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 우선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항상 들어왔던 얘기기 이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연기하려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전학을 가자마자 그 학교에 있던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그냥 동네방네 야 우리 반에 멕시코인 전학 왔어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멕시코인 취급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학교에서 막, 막 다른 반 친구들이랑 친하고 이러지 않아서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저를 멕시코인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네 그래서 일단 전학 갔을 때 제가 멕시코인 취급을 받았던 얘기가 있고 물론 지금 그 소문냈던 친구랑은 친합니다 이 개자식아 이렇게 생긴 걸로 또좀 재미.. 장난을 친게 있는데 제가 전학 간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너는 혹시 혼혈이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아얘 혼혈이에요 혼혈 어디 나라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아저 혼혈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인도 쪽이신데 장난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말 하고 나서 선생님을 자주 뵙지를 못해서 아마 그 음악 선생님도 저를 지금 혼혈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좀 애교? 뭐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장난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저는 앉아있고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내리, 지하철 내리려고 이렇게 일어서다가 그 앞에 계신 이 팔꿈치에 머리를 탁 박은 거야 일어서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아가지고 그냥 가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보더니 어. 어... 쏘리... 이런 거예요 갑자기. <웃음> 쏘리. 저를 그냥 외국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대고 I'm okay. 이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당황스럽게 아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냥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집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근데 옆에 술 취한 아저씨가 저한테 계속 말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셔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뭐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팟을 탁 뺐어요 그랬더니 막뭐 뭐, 뭐, 뭐시기 피플? 막 이러는 거예 피플 그래서 피, 피플? 사람들? 왜왜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근데 또막 뭐라 하셔요. 근데 술 취하셔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피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도 나를 외국인으로 알고 계신 거구나 해서 아, 저저 저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진짜 완전 그냥 완전 개놀라셨어요. 진짜로 그냥, 에? 아, 아, 한국, 한국인이야? 한국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쪽팔린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막, 아, 한국인이야? 이래가지고 아, 아, 네, 한국인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또 취하셔도 저한테 계속 말을 거시더라고요. 막. 아. 자기 아들이 진짜 이렇게 잘 생겼다. 자기 아들이 진짜 잘생겼는데 아 씨, 너가 더잘 생겼다. 아저씨가 진짜 학창 시절에 진짜 너, 너 너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어좀어 어, 그랬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네 어, 네, 이래서 한 이야기를 한 5분 10분 동안 했어요 진짜로 계속 본인 학창시절 얘기랑 본인 자식들 자랑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네 하고 다 계속 들어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내릴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리면 되겠다 했는데 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같이 환승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도 좀 얘기하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좀 괴로웠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혼혈이 아니고요 여러분 토종 한국인입니다 자자 어, 태어나서 토종 한국인이라고 말한 것만 진짜 한 100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자리를 가면은 질문이 다 예상이 가요 어.. 어 혹시.. 라고만 해도 아저 한국인입니다 아저 혼혈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면은 항상 수습하는 말이 또 있어요 아막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 약간 아랍 왕자같이 생기셨어요 약간 약간 인도 쪽? 그렇게 게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혼혈이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어차피 이 영상 본 사람들만 아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 네 아무튼 저는 혼혈이 아니고 혼혈이라 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고 대신에 정말 혼혈이신 분들이 그걸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데 막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어이 영상 보더라도 어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혼혈같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왜냐면 난 혼혈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어전 혼혈이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혼혈이신 분들 보면은 좀 정감이 가더라고요. 순간 제가 혼혈인 것처럼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혼혈인 친구한테 나 혼혈인가? 아네 아무튼 오늘 뭐좀 간단한 영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또 컨텐츠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영둥이는 혼혈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국인인 걸 말씀드린다고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 옷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제 온라인샵에서 산 거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좀 예뻐요 가격을 여쭤보신다면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정말 개싸게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도 이쁜 옷 사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